you uh... Thank you. 하 필요한 서화로브스케드을 구매했어요. 요거는 미스틱 스와라 그래가지고 되게 커팅이 훨씬 더 예쁜 스와거든요 쿠션컷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어서 구매해봤고 오랜만에 등장한 하트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최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트 사도사도 사도 모자란 평스톤 사이즈들이랑 브이컷 이그나이트 요렇게 투명한 거예요 얘도 약간 특이한 컬러, 루미너스 그린이라는 건데 오 약간 애쉬한 느낌의 골드랑 그리고 그린 컬러가 같이 섞인 느낌이랄까? 여기도 그냥 필요한 거 같이 담아봤어요. 제가 요즘 되게 플스톤할때 많이 쓰는 거고요. 마르퀴즈라는 이름입니다. 이것도 이달의 아트에 있어서 같이 샀어요. 라벤더 딜라이트 예쁘다 다음은 그냥 이것저것 한방 사봤는데요 급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사는 김에 사고 싶어서 세리오 큐티클 리무버 하나 샀고 사는 이렇게 펌핑기가 같이 딸려서 옵니다 아, 이게 요즘 계속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두 개. 펌 마요 오일인데 요거는 우디 플로럴 멀티 퍼퓸 오일이래요. 이것도 페이스 앤 바디 오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손톱에다가 저는 쓰는데 향기가. 향기가 좋을지. 음! 뭔가 그 마유 오일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더 향이 진한 느낌? 플로럴 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 이건 사은품인가봐요. 귀여운 스마일 그리고 이 프렌치 브러쉬는 제가 저번에 샀었던 건데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또 샀더라고요. 요것도 사은품 요런 파츠들을 사고 요 진주 눈물도 샀습니다 여기도 진주 눈물들 그리고 드디어 한달반 만에 다앗기가 사라졌어요 여기 엄청 조그매졌거든요 진짜 손님들이 왜 이렇게 눈에 뭐가 자주 나냐고 그러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라 잘 모르겠어. 되게 조그맣게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르게 쬐더니 속상꺼풀 생겨가지고 뭔가 눈이 더깊어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액자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게 전에 어, 리모델링 영상 올렸었을 때 애들이 먼지를 좀 많이 먹어서 한번 닦아놓긴 했었는데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갈 수 있을까? 어머 맞힌 맞친 거 같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카운터를 하나 놨어요. 출입문 들어오면은 바로 옆에 카운터인데, 원래 이쪽에다가 카드 기계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카드 기계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선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할수 있게끔, 이거는 누굴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두기만 했습니다. 제 계획은 여기에다가 예쁜 현판 하나 붙여놓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겨울이라 코트류를 많이들 입고 오시길래 마켓비인가 거기서 조립하는 제품 뭐지 조립하는 제품을 샀어요. 근데 뭔가 되게 나뭇가지 같으면서도 센스 있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예전엔 행거형 옷장을 썼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뺐습니다. 그리고 곧요 쿠션 커버들도 바꿔줄 예정이에요. 몇년 전에 유행하던 거여가지고 근데 식물이랑 나름 잘 어울리는 것같아 그리고 이건 저번 영상에서 샀던 아이즈 미꺼 크림블랑쇠인가? 그건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잘 활용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기 있는 컬러는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 두 개가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아요 진짜 이 글리터만 따로 팔아도 될 정도로 글리터가 인기가 엄청 많고 여기서 진짜 인기 없는 색깔을 하나 고르라면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라벤더? 저는 너무 예쁜데 이게 손에 받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새로 만들어주신 아츠마인데 보자 이건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옆에 리본 끈을 묶고 여기 보시면 밑단까지 레이스를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그 크롭티 입을 때 좋아요. 크롭티 입을 때 여기가 어, 허리가 꺾이니까 이 부분에 앞치마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 필수템 주머니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술에 필요한 젤들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쭉 챙겨서 갑니다. 테마가 하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저희 엄마가 유치뽕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제이 여기가 주머니예요. 이게 따로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여기다가 달아주셨습니다. 레이스 주머니, 뭔가 손톱 가루들이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뒤에 리본이 있어서 뒤로 매는 건데 앞으로, 아 뒤로 매야 여기 벌어지는 틈이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틈이 레이스여서 예쁜 것 같습니다. 해주셨던 아침만인데 제가 저희가 명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명차를 떼가지고, 달아주면 돼요. 끝까지다 만들었는데 다들 앞침마를 캐비넷에 수납하고 가셔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어 이쁘당 신발들 귀엽죠? 다이소에서 샀는데 저렇게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이버 예약을 만들었어요. 아니 왜 이제야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예약 서비스의 별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가 이제 별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거고요 제일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 이렇게 해요 아직 이거는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은 예약이 더 중요하니까 오픈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12월은 가능하네요 그러면 누르고 저 예약금을 여기서 결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이 어... 11월 15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11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있는데 11시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손님은 아니고 저희 선생님 담당인데 원래 항상 늘 오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셔. 그러니까 어 일단 노쇼인가 보다. 뭐 노쇼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제가 시술 중이어서 이제 메시지를 못 보냈는데 이제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됐는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아니 고객님 11시 예약이셨는데 이제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시간이 한시간은 있으니까 기본질만 하고 이제 보내드렸고 그건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제가 손님 두명하고 이제 3시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시좀 되기 전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제는 네비를 찍었을 때 1시간 10분이었는데 오늘 찍니까 2시간이 넘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멀리서 오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지? 되게 이런 건좀 처음 겪어봐 가지고 네비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시간을 잘못 알려줘서 못 온다는 처음 겪어봐서 이게 내비가 낮이랑 아침이랑 밤이랑 또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그냥 그러다가 아 밥을 먹고 오자 다섯 시 손님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자 그래서 나가서 <웃음> <웃음>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섯 손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한번 방문하셨던 분인데 언제 어, 올것 같은 분? 이었는데 전화를 해도 안받아 그렇게 또 끝났어요 3시, 5시가 안왔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7시 예약은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가지고 저는 옆에서 크리스마스 아트를 만들었고 옆에서 선생님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 손을 하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9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퇴근은 정시에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모든 게다 꼬여버린 그런 하루. 근데 일요일날에 입댐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잘 풀리려고 그러는 걸 거야.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되게 잔잔한데 잔잔하지 않은 그런 날들이었어요